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일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꼬마빌딩이나 상가주택 등을 지으려는 건축주가 공부를 잘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과 공부를 하지 않고도 상가주택을 잘 짓는 방법 등에 관한 것입니다. 흔히 집이나 상가주택 등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주가 건축을 잘 알아야 한다고들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해야 한다며 관련한 책을 사보거나 심지어는 비용을 지불해 가며 강좌에까지 참여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무언가를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강좌까지 참여하려는 목적이 그래야 건축을 하는데 휘둘리지 않고 그래야 남에게 당하지 않는다는 그야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던데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그렇잖아도 바쁘고 할 일도 많은 이 세상에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런 내용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데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특히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투자 하시려는 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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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아무리 남에게 일을 맡게더라도 일머리를 찾아갔기 때문이기는 한데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아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이 분야로 전직을 하려거나 전문가로 나설 것이라면 당연히 해당 분야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공부도 하고 경험을 쌓아야 하겠지만 만약에 내 집이나 건물을 지으려는 경우까지 그렇게 꼭할 필요가 있을까요? 특히 건축은 간단히 공부를 하고 강좌를 받으러 다닌다고 건축의 모든 것을 다알 정도로 단순하지도 않고 또 이런 기술적인 분야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 경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섣불리 어설프게 공부한다고 될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며 때로는 오히려 잘못된 정보나 어설프게 아는 지식이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지식이라면 당연히 좋겠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소문으로 이를 그르치는 경우도 허다하고 또 그러한 정보를 확인해 보기 위해 여러 관련된 업체나 현장 등을 쫓아다니며 직접 점검도 해보고 체크하는 사람들까지도 봤는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생각이 들고 심지어는 그런 노력이나 자세는 독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마치 심각한 병을 앓는 환자가 온갖 소문이나 잘못된 지식으로 병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얻은 정보나 소문 등으로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자신의 주치의사에게 따지거나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건축주들이 공부하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주변에는 건축과 관련된 수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내 집이나 상가주택 건축 등을 위한 관련된 책이 수도록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패한다고 협박까지 하는 제목의 책도 있으며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는 얼마나 관련된 자료들이 많습니까? 굳이 돈을 내지 않아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죠. 게다가 어떤 업체나 부동산 전문회사 등이 개최하는 건축 강좌도 많아 이런 강좌는 수강료까지 지불해야 할 정도인 것 같고 또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거나 업체 관련자들을 만나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온갖 이야기나 정보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보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법이 집이나 상가주택을 짓는데 도움이 될까요? 이는 각자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다르고 또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이나 목적, 추구하는 바가 다르며 현장 상황이나 위치 등이 달라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전문가로 나설 것이 아니라면 굳이 돈을 내가며 관련된 책을 사거나 강좌까지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관련된 책은 지나치게 이론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책이나 강조 같은 정도의 내용은 이미 유튜브나 인터넷에 그 이상의 정보가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도시 등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등 카페는 해당 건물에 특정한 정보와 자료가 많고 또건축적뿐만 아니라 설계나 시공, 자재 등 관련된 업체 등에서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대단히 효율적이죠. 특히 입주자들끼리 공유하는 정보와 자료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그 대표적인 것이 판교 단독주택 입주자 카페였습니다. 이 카페는 우리나라 최초의 입주자 등 건축주들을 위한 카페로 지금은 거의 건축이 마무리되어 활발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카페에 보관된 각종 자료와 정보들은 건축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이 카페를 모델로 지역마다 신도시 상가주택 카페가 활성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유튜브는 이미지나 글이 아닌 동영상으로 가독성도 좋고 일부 전문가들이 대단히 심도 있고 현실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이 같은 인터넷 카페나 유튜브로 공부를 해도 건축을 하는데 충분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건축은 하나도 어렵지 않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사실 이 분야에 오랫동안 활동해온 건축 전문가로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굳이 이런 저런 방법으로 공부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 분야를 잘 알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 실제로 별의별 건축주들을 다 만나봤는데 특별히 공부를 했다고 또는 그렇지 않았다고 문제가 된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건축의 모든 것을 건축주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건축사, 시공회사 등 전문가들이 다대행해 주기 때문인데 이런 전문가만 잘 선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만 한다면 충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건강에 좋지 않으면 약사나 의사에게 또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 세무적인 것은 세무사 등을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자신이 의학이나 법, 세법 등을 공부하거나 어설프게 아는 지식으로 왈과왈부할 일도 아니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왜 굳이 자신의 일도 바쁘고 할 일도 많은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며 골치를 썩여야 하는 것인지 정말이지 믿을만하고 전문성과 세분화된 전문가를 잘 선정하고 또 선정을 했으면 그 전문가를 신뢰하고 파트너로서 서로 협력하며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좋지 일일이 따지고 파고든다고 해서 치료나 수술이 잘 되고 병이 더 빨리 낫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건축주들은 현장에 나와 작업자들에게 자신이 아는 지식으로 직접 지시를 하고 다투기까지 하며 이러저러한 일로 잠도 잘 이루지 못했다는 사람들도 봤는데 그렇게 한다고 나름대로 기술자라고 자부하는 작업자들이 순순히 따를까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요령도 아니고 소위 노가다를 잘 다루는 방법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냥 방치하라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집주인으로서 또 건축주로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지식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정도는 특별히 공부를 하지 않아도 굳이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유튜브 정도만 관심있게 찾아봐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특히 건축이란 의학이나 법 같이 어렵지도 않고 그 누구라도 다 아는 분야인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살고 있고 근무하고 있는 곳이 건축이며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고 보는 것이 바로 이 건물과 건축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네 번째로는 공부하지 않아도 누구나 건축을 할수 있다고 라 하는 것을 말씀드려보겠는데 이러한 것은 실제 건축 현장을 주도하는 사람들이나 현장 상황을 봐도 잘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의 경우 설계에서부터 시공과정까지 건축을 이끌어가는 건축주들은 대체로 젊은 직장인들이나 심지어는 여자분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차별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거칠고 억셀 것이라는 건축현장은 대부분 나이 지긋한 남자분들이 주도를 했지만 요즘은 직장생활에 매달려 있는 남편들 대신에 많은 아내들이 설계 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 자재를 결정하고 현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은 평소 살림을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탓인지 집의 구조나 평면 동선 등 설계 과정에서도 그렇고 평소 이웃집이나 친구집 등을 많이 봐 오기도 했을 뿐더러 미적 감각 등 안목도 높아 건물의 외관이나 인테리어 사용자재 등의 선택도 탁월하고 또 여성 특유의 감각으로 작업자들을 다루는 요령도 출중한데 이 모든 것들은 특별히 공부를 해서 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 젊은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일도 바쁜데 굳이 책이나 강좌까지 받지 않아도 젊고 샤프한 감각만으로도 충분하면 특히 요즘은 인터넷과 비대면 세상으로 설계와 공사도 모두 인터넷 카페 등으로 운영되는 현장 상황의 변화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것은 위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은 건축사나 공사업체 등 전문가들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는 건축의 특성으로도 그런데 이러한 전문가들은 과거 건축을 공부하지도 않고 현장을 주도하던 수의 직장사 시대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요즘 상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도 그야말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건축주의 수준에 따라 자신의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뚜렷한 소신과 목표를 가지고 건축을 한다는 점에서 그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자신의 집이나 건물을 충분히 건축할 수 있다고 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건물을 잘 지으려면 건축자 공부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첫번째로 아는 것이 힘이다 두번째 건축주들이 공부를 하는 방법 세번째로 건축은 하나도 어렵지 않다 네번째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누구나 잘할수 있다 라고 하는 데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 우리 의 속담에 열 사람이 한 사람의 도둑을 못 잡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즉 아무리 의심을 하고 감시하고 가르친다고 되는게 아니라는 뜻일 것이고 또 그렇게 하면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공부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지켜보고 잔소리하면 해보려고 하는 마음도 사라져 오히려 삐뚤어지기까지 한다는데 아마도 흔히 곤조 즉 근성이 있다는 노가다와 나름대로는 자신이 최고 기술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야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복도도 주고 사기 진작을 시켜주는 것이 더 요령이 아닐까 싶은데 이것은 건축적인 것도 아니고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 단순한 방법인데 왜이 힘든 세상에 굳이 그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이지 오해하실까 염려스럽기는 하지만 절대 머리 감싸가며 또 돈을 줘가며 시간 낭비까지 해가며 공부하지는 마십시오. 단지 사람을 선택할 때 최선을 다하시고 선택을 했으면 의심하고 감시하려고 하기보다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서로 믿고 협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잘 선택하기 위해 또 협력을 잘 하기 위해 알아야 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정도의 지식은 굳이 건축주가 책으로 또는 강좌까지 받아가며 애쓰지 않아도 그동안 살아온 생활과 경험 그리고 지금 사는 집과 건축 그리고 주변의 건물만 생각해봐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만약 더 알고 싶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즘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관련한 인터넷 카페나 유튜브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 혹시 이런 데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점 등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